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부산역에서는 고객님의 여행 짐을 숙소까지 저렴하고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는 집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역사의집배송 운영부스나 코랄톱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우리가 부산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부산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